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생애 첫 노트북을 구매를 했어요 물론 중고지만 저한테는 첫 노트북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데스크탑만 이렇게 사용하고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제 직업상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출장도 자주 다니고 그리고 집에서 편집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중고지만 노트북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노트북을 구매하다 보니까 갖고 다닐 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저는 보통 에코백에다가 이렇게 파워칩을 넣고 다녔었는데 한쪽으로만 들으니까 얘가 중고 잖아 엄청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아 안되겠다 노트북 가방을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 싶은 와중에 저한테 노트북 가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에버키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방인데요 저는 이 에버키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노트북을 처음 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는 좀 몰랐지 네, 저처럼 이에버키라 브랜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살짝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에버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로요 이런 디지털 장비를 보호하고 수반하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고품질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프 스타일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어, 이미 해외에서는 되게 유명하대요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으로 약 30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가방을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따라라단 바바밤 바바밤 짜잔. 이게 에버키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방 오닉스 EK P 132 무려 15.6인치입니다. 제 노트북이 좀 커요. 15.6인치라서 생각하신 것보다 더크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파우치도 맞는 파우치도 구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타일리쉬한 노트북 가방이 있어서 이번에는잘 메고 다닐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 보자고요. 전 제가 이 제품을 보니까 수납력이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수납을 많이 할수 있어. 그래서 하나 하나 살펴보자면 여기 가방 윗부분있죠 윗부분 이 윗부분에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안경을 써요. 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어 출장을 좀 많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장 다닐 때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녀요. 아무래도 야외 뭐 미팅도 있고 뭐 다니다 보면은 눈이 부식 때문에 안경과 이렇게 선글라스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요. 예. 에버키 프리미엄 노트북 가방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어요 선글라스를 이렇게 쏙! 쏙! 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보호해 주냐?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하드케이스! 선글라스나 안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하드케이스가 가방 윗부분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럼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살펴 볼게요 짜잔 여기 내부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오렌지빛?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 특허 출원을 받은 코너 가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바로 특허 출원을 받은 코너 가드 시스템인데요 충격흡수 코너 가드를 내장해서요 충돌과 긁힘에 노트북을 보호해준다 그럼 노트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을 고정할 수 있는 벨트가 넣 들어있어서 노트북을 한번더 보호해 줄수 있어요. 여기에는 노트북을 넣을 수 있고 이 반대편에는 우리 그러신 분 되게 많잖아요. 기, IT 기기를 좋아하신 분들 중에 뭐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건 아니고 엄마가 사용하는 태블릿 PC인데요. 이 태블릿 PC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수납이 가능합니다. 음. 이 부분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안경이나 선글라스 하드 케이스가 있고, 어 저는 출장을 많이 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장 다닐 때 물건들을 좀 많이 갖고 다녀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용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파우치 옷 같은 여벌 옷도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넣을 수 있는 수납력이 엄청 넓어요. 어 수납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노트북 하면은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어 보통 외장하드 많이 갖고 시 싶... 갖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외장하드 보통 두 개를 갖고 다니는데 지금 하나는 회사에 있고 하나는 집에 있어요 그리고 외장하드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히 있습니다 얘도 보호가 되는 거지 이렇게 외장하드를 쏙 넣을 수 있습니다. 음. 저는 물건을 진짜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니백을 잘못 매는 타일이야 출근할 때도 엄청 큰 가방, 어디 갈 때도 큰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이 제품은 수납력이 너무 너무 좋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장하드를 넣는 공간 이외에도 이 앞부분에는 출장 갈 때도 서류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서류 같은 거 아니면 대학생들은 뭐 노트북같 노트 노트 같은 걸 챙길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여기 이 부분에 그 위에 또 수납력이 있어. 뿐만 아니라 앞쪽에도 수납력이 되게 많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도, 앞부분에도 이렇게 수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도 수납이 있어요. 수납은? 온통 수납공간이에요. 수납공간. 수납공간. 다 수납공간이에요. 오. 진짜 저한테 진짜 딱인것 같아요. 어디 출장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정말 바리바리 갖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요 가방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수납력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안에 보호할 수 있게 다돼있고 그리고 우리 어 이제 여름이잖아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갖고 다녀야 돼요? 물! 물필요쓰 수죠 물론 공대생들의 이미지 하면 은뭐가 백팩에 물통 하나 끼고 한쪽에는 우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요즘에또 이제 일회용품 안 쓰기 이런 거기 때문에 텀블러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좋거든 에버키 가방에 한번 옆면 을 한번 보실게요 짜잔 이렇게 사이드 포켓인데요 이 사이드 포켓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리 높이에 위치해 이렇게 물병 있잖아요. 물병이나 텀블러를 안전하게 구하시도록 하고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다듬은 끝! 그리고 이 사이드 포켓 옆에는 여기 안에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RFID 포켓. 프로텍트 포켓이 있어요 어, 대부분의 여권과 신용카드 그런데 얘는 RFID 마이크로칩이 있대요 근데 그, 이런 마이크로칩은 개인정보를 획득 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RFID 칩을 이번에 에버키 가방 공부하며 살게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여권이나 뭐 신용카드 이런 걸 넣어서 어, 어머 RFID 프리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용카드나 뭐 여권 같은 거를 넣으면은 RFID가 보호된다고요. 해와 이거 진짜 똑똑한데? 이거 완전 스마트한. 와 대박. 저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와 이거 해외여행할 때 되게 좋겠다. 그리고 이 등쪽에는 삼중패드가 있어서요. 저희, 우리가 이렇게 백팩을 맸을 때 등쪽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장할때 차로만 가겠어? 나 비행기 타는데? 막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앞으로는 뭐 해외도 많이 갈 텐데? 그러다 보면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얘가 180대로는 벌려져. 어? 응? 한번더보내까요 이렇게 1 8 0대로 벌려지니까 공항 검색대에서도 무리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같고 그리고 바닥에 툭 떨어놔도 쓰러지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스탠드 기능이 있습니다 어. 내가 출장 갈때 그냥 가방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오래 갈 수도 있고 뭐 여행 갈 때도 이 노트북 가방을 갖고 또한 캐리어도 갖고 갈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더이동이 편리해야 되잖아 어? 짜잔 이렇게 캐리어 스트랩도 있어요 여기 캐리어 스트랩도 있어서 캐리어 끌때그 위에다가 걸쳐 놓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편할 것 같죠 또 하나 요요끈요끈 요끈 보이시죠 이 끈이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인체공학의 균형을 잡는 어깨끈 시스템으로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무게를 좀 분배시키는 거지 고르고 그게 한쪽에만 이렇게 쏠리고 이러면 우리 어깨비대칭되는거 아시죠? 그리고 한쪽이 내려가고 어 몸의 균형이 틀어지는 거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멀티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최고급 부자재 완전 지퍼 손잡이도 가 좋은 가죽이고요 어 버클도 그렇고 이런 지퍼 하나하나까지 마감 부분 하나하나까지 너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네. 이런, 이런 가방은 진짜 디테일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명품과 아닌 걸 차이점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에보케 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박음질이며, 원단이며, 요런, 어, 지퍼며, 그 다음에 가죽 끈이며, 진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쓴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해외 사, 해외에 30개국 이상 수출하는 거는 진짜 당연한 일인 것 같아. 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에버키 프리미엄 노트북 가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리자면, 어, 우선은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는 노트북 그 특허 출원을 받은 코너 가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하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야. RFID, 프로텍트 포켓. 이거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보니까 내가 이제 공부하자면 엄청 중요해. 거기다가 그러니까 인체, 인체 균형을 신경쓴는 멀티 스트랩 또 캐리어 스트랩 사이드 포켓 허리 젖히지 않을때는 허리 위치한 사이드 포켓 그리고 곳곳에 완벽한 수납력까지 정말 멀티 맞는 가방이야 노트북 가방이라고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진짜 멀티 맞는 가방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이거 갖고 열심히 이제 들고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자기개발 해야지 이제 나, 이 나이가 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 뭘 먹고 살지 자기개발 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편집도 열심히 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